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렌즈가 조금 드럽지 오늘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카페 겸 소품샷 문기 먼저 보여드리고 만들기 할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비바살롱은 망원드 <웃음> 못당겼어 <웃음> 비바살롱은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망원역 2번 출구에 내리셔서 네이버 지도를 보시고 찾아오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12시부터 20시라고 하니 참고해주시고요. 인스타 비바살롱 저희 커피를 팔로우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야, 나와봐. 정말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즈니 제품들과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었어요 네꼭 여기서 아니, 잘 되겠어? 어떻게 해야 <웃음> <제가 웃음> 하는 거야? 야 작동하지마 이런 거 원래 만지는 거 아니야 살거아니면살 거야 사! 꼬마 뭐. <웃음> 어, 이거 이건 얘만 응. 얘야 알아 그냥 이 사진 보라고 했던 거. 글로? 어? 이렇게 진짜 소품샷 하면 이제 뽀짝뽀짝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을 잘 봐야 돼요. 구석구석에 보면은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 천천히 구석구석 안쪽까지 깊숙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디 하트? 꽁디 하트 있네. <웃음> 또이스토리뿐만 아니라 몬스터 쿠키, 찰리 브라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한땀한땀 열심히 준비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린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어, 좀 얼쩡얼쩡 거리지 말아줄래? 내앞에서 스누피 제품도 있고요. 귀여운 마그넷도 있고요. 키링, 인형, 피규어 아주 다양하게 있어. 아주 다양하게 있답니다. 귀여운 그거 근데 어? 아이디어 좋지 않아? 그냥에다가 마테를... 아니야, 이거 입자로 파는 거야. 원래 왜? 이렇게 나오는 상품인 거야. 그럼 만들면 되잖아. 모든 건다 그래. 그 책은 다 만들면 그만인 거야. 아니, 쉽게 만들 수 있잖아. 위에 그거 보다로. 여기서랑 하나? 그럼 비싼 애들을 위에 올려놨는데 만지지. 자기의 손품질이랑 이기면 또 빨리 될거 있네 정말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쁜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와중에 음료가 나왔답니다. 저는 알린 컷의 음료를 시켰어요. 알린 말차 라떼입니다. 너무 귀엽죠? 포키스토리는 바닐라 라떼, 모카, 초코로 변경이 가능했고요. 저는 초코로 주문했답니다. 위에는 메쉬메로와 이렇게 초코 두 줄이 있어. 요 진해. 맛있어. 오, 이 빨대 가지고 있는 것 봐.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지? 아따.. 아따.. 왁! 그 초코 음. 아 맞아? 근는 요런 맛이구나 이야.. <웃음> 맛있어! <웃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보는 맛도 있고 먹는 맛도 있고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원래 여러분 이컨텐츠가 원래 이 브로디가 같이 옆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도 안 산다고 했는데 이 새끼가 <웃음> <웃음> 별로 나 진짜 세상 제일 귀찮은 거 샀네 이거는 콘텐츠를 따로 합시다 결국에는 지 혼자 국토 대장정을 떠나버려가지고 지금 혼자 라방을 또 하고 있어요 어? 닭똥집을 똥꼬를쑤셔볼까 <웃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보면서 여러분 어, 재밌게 아주 즐겁게 만들어봅시다! 일 <웃음> 이렇게 만들기 세트 만들기 세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 손으로 만드는 캐릭터들의 작은 세상 하서 이렇게 미키 마우스 이거 이렇게 픽사, 뭐신인드랄라 라푼젤 막 이렇게 애들이 다 있어요. 겨울 왕급까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미니언즈도 있고요, 여러분. 피규어 버즈까지 이렇게 들어 있고 목공풀 풀이네요. 풀풀 풀 있고 여기 안에 이키트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색칠까지 해야 돼. 나 이거 오늘 아까 다 끝낼 수 있는 거맞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너무 너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문가도 어려워가지고 이게 회사가 망했다는 뭐 약간 그런 예쁜 얘기 있는 바닥면 이게 벽면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잘라야 돼. 가위가 필요한데 가위는 안들어있지않니 가위 어딨네? 디 가위. 어? 잘라서 붙여주는 건가봐요. 빨리빨리. 잘랐으면은 이걸 바닥에 이게 목공풀로 이렇게 바닥에 바닥면을 이렇게 붙여주는 건가봐요. 불을 이렇게 닦겠서 잠깐만. 군형이. 이게 안전핀 빼기? 안전핀이 어딨어? 트리탄도 아니고. 안전핀이 어딨어? 안전핀이 어딨어 안전핀이 뭔데? 잘라버려. 배가리를 잘라버려.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안전핀을 제거하고 잡다나니 이렇게 물이 나와. 어우 찍찍찍. 장면은 어딨어? 평. 평. 잠깐만. 어. 야야야 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오징어 마냥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풀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지금 흥건해. 이 오므라드니까 이렇게 뒤집어놓게. 살짝. 진짜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거를 돌려깎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조그마산니 이거 너무 조그매가지고 어떻게 다 자르고 자빠줬니 차를 갖다가 또 빚어야 돼또차를 빚어야 돼 아유 진짜 어떻게 빚으니 클레이를 열면은 이렇게 흰색 클레이가 있는데 어우 냄새 너무 식초스 냄새 썩은 거 아니네? 오래돼가지고 헤메 몸통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되는 거죠? 어우 냄새 너무 심해 어쩜 좋네 괜찮거지 이렇게 하고 넣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좀 섞으면 돼? 아 이게 뭐야 진짜 대환장 파티다 진짜 어쩜 좋네 이게 냄새도 오지게 진동하시고 되주도안아 이거 이렇게 해볼 안돼 안돼 야 뒤집어져 냄새 어쩔거야 미쳤어 미쳤어 이거 어쩔거야 미치겠네 진짜 좀더 넣어 미치고 대환장 하겠다 진짜 어쩜 좋니 진짜 이건 어떻게 아, 할수 없어? 네. 안 돼서 그래도 뭔가 천만다행인 느낌? 왜지? <웃음> <이제? 웃음> 칼집을 냈잖아요 여러분? 넣어야 돼 이걸 또 어떻게 돼? 니 아우 이거 너무 어렵잖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이게 여기 들어가는 구조가 말이 되는 거야? 어? 어 들어가 어 들어갔어 이렇게 되라고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짜부러지는데? 이게 짜부러지는 건 어떡하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아우! 아우 어, 모르겠다 모르겠어 <웃음> 웃겨? 그럼 실패! 이러고 끝내. <웃음> 닭똥집 입에 들어오냐, 이 새끼야! <웃음> 브로디 보고 오면은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이렇게 끝나면은 여러분, 무슨 지금 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만드신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스토리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웃음> 재밌게, 뭘 재밌어, <웃음> 부산 브이로그. 부산에 아주 유명한 제가 소품샵들을 뿌셔뿌셔 하고 올 거니까 여러분,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였습니다. 네. 안녕. <웃음> 앤디의 방입니다. 여기 버즈가 이렇게 있고, 햄이 앤디의 침대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눈 내려와 봐. 옆에는 스낵, 토이 스낵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캔이 또 이렇게 있고, 떨어져있는 스낵까지 디테일 아. <�ough> 빈티디언니 no! 너무 예쁘죠? 만들어 놓으면 예뻐 만들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뒤집어 자고 있는 남자는 숲속의 공주님 왕자가 이렇게 이렇게고요. 또 있어 또 있어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봐요 또 있어 또 있어 이렇게 짜 여기 미키하우스에요 여러분 미키하우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이커리 미키 그 여기는 미키 캠핑장 미키 캠핑장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짠